만약에 이 표창장의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범행 시점이 벌어지고 범행 방법도 완전히 다른 방법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 사실이 특정됐다고볼수 있습니까? 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 사실은 특정되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특정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죠? 예. 판례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판례는 육아증권 변조가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범행 일시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4일 사이 장소는 서울 불상지, 범행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다퉜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조촉 여부, 토지 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 특정되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판례만 나와 있는 문구는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판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어, 또 이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설치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문서의 위조 여부라든지 변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 사실의 특정 여부를 따질 때그 해당되는 위조됐다고 문제가 되, 되고 있는 해당되는 문서가 압수돼서 현존하고 있으면 조금 불명확, 불,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또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압수된 현존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위조됐거나 변조됐다는 문서가 없다면 좀 엄격하게 범행 일시나 장소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의 에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2012년 9월 7일경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최근에 그 검찰 발로 언론이 보도하는 거 보면은 2013년에 했다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위변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표창장 수여시점이 2014년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벌어집니다. 방법도요. 공소장에는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검찰 발로 보도되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티타임 때 브리핑을 들어봐도 임의로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 등으로 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법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날인한 거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 그래서 판례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이 표창장의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공소 사실이 특정됐다고 볼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상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계산이 분명해야 네. 뭐 가능한데 그럼 이거만 여쭤볼게 일반론으로 공소시효 도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범행 장소는 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돼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판례 아닙니까? 근데 2년 이상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 공소시효 도가 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시효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특정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거 맞죠? 고개만 끄덕이시면 촉촉이 진짜 안나습니다 <웃음> 맞죠? 그래 수사자 정를 해서 예. 공소제기에 기재하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검찰들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지금 공소제기 에 해서 뭔가 들고 와 가지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공소 변경을 해달라거나 그걸 증거 삼아서 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 질수 있는 것입니까? 시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스러우고. 예, 이상입니다.